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5분 주산 8일차 10의 자리 더하기 5의 짝 머리꼬리 활용하는 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털고 6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6에서 머리는 5 꼬리는 1이죠 다음 7은 머리는 5 꼬리는 2 8은 머리는 5, 꼬리는 3, 9는 머리는 5, 꼬리는 4. 자, 머리 꼬리 부분을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털고, 15를 더해주세요. 15에다가 7을 더할 겁니다. 7, 4밖에 안 남았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래 아래서 에 빼줄 수가 없죠? 5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7의 꼬리는 얼마일까요? 2죠? 그럼 2를 동시에 올려주세요. 그럼 답이 22. 5가 내려왔을 때잘 보세요. 다음 23 더하기 3을 하겠습니다. 먼저 23. 여기에다가 3을 더할 거예요. 3을 더하려고 했더니 밑에 1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5를 활용해주면 되죠? 그럼 5의 짝은 얼마죠? 3, 3에 대한 5의 짝은 2죠? 자, 그럼 동시에 내려주세요. 26이 됩니다. 다음, 35. 더하기 8을 할 겁니다. 여기다 8을 더하려고 하는데요. 4밖에 안 남았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이건 항상 기본입니다. 보수 빼주면 3이 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머리 꼬리를 활용해주세요. 오가내를을 때는 8에 대한 꼬리는 얼마죠? 3. 그래서 43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 꼬리 활용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어, 이거를 잘해야지 나눗셈 곱셈 다할수 있으니까 보수, 머리 꼬리, 오의 짝이 부분 정확히 이해 하세요. 자, 다시 한번 7에 대한 꼬리는 2라고 그랬습니다 자 털고 16에 8을 더해 보겠습니다 8을 더하려는데 더할 수가 없죠 그럼 더할 수 없을때 앞자리 올리고 8에 대한 꼴리 얼마죠 3이죠 그럼 동시에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24가 됩니다 친구들 머리꼬리 중요하니까 모든 게다 중요하긴 한데 머리꼬리 오해 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잘 연습해 주세요. 제가 연습문제도 하나씩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이 짧은 동영상 열심히 공부하면 주산 쉽게 나갈 겁니다.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